안녕하세요. 심의템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ASMR 스쿼트를 해볼거예요 일단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게요. 다리를 펴시고 털어주세요. 전시트리 발목을 돌려줄거예요 그러면 한결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날거예요 이제 일어나볼까요 본격적으로 스쿼트를 해볼텐데 총 25개씩 4세트에 나눠서 스쿼트 100개를 채워볼게요 어떤 시, 어떤 순으로 갈거냐면 와이드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와이드 스코트가 아니기 때문에. 쉬면서 하체 근육을 위로 뽑아 올려주세요 Uh-huh. <laughs>